보시는 아유 너무 고화질로 바뀌었어 이참에부럽게 그냥 떨어져 있는 게 낫다. 이정도 안녕하요 여러분들. 어, 안녕하요 여러분들. 어, 이번에 데데스 풀어 드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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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메이크업이 되어있죠 대대 <웃음> 최고야 아유 감사합니다 <웃음> 윤기야 미안해 나는 한잔 해야겠다 빠이빠이 <웃음> 안, 안 잡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거 뭐, 나중에 따로 들어와서 보시면 되니까 무슨 스크래지 주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죠 촬영이 있어 지금 아, 정말 많은 국조을 가시는 분들이 각자의 국기를 올려주고 계시네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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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었죠 때때 작업을 그리고 이제 좀 되게 수월하게 곡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. 뭐 저는 비트 만들고 저랑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이정이랑 같이 비트 만들고 이제 저는 제 벌쓰고 훅때때 I 라 i k e 때 그거를 이제 제가 썼고.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이제 형님 쓰셨는데 되게 둘다좀 이렇게 되게 후딱 갔다가 후딱 왔다가 하는 작업 과정에어서막 작업 내내 뭐 딱히 뭐별 다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. 싫다고 한곡 들려주면 안 되냐고요? 그거는 제가 나중에. 뭐 앨범에 싫던지 어 좀할 겁니다. 그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그 비트를 좋아했었는데, 형님이 이제 그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, 그거 이제 뭐 제가 쓰던지 아니면 뭐 기획했을 때뭐또 외부에 외부 작업을 하든지 뭐 되게 약간 좀 파티곡이었는데, 좀.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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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, 되게 조합도 의외고, 이거, 이거, 뭐지?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. 되게, 재밌었어요, 작업 자체가. 사인님 음방 봤냐고요? 네, 제가, 뭐, 본방을 보지는 않고요. 뭐 <웃음> 아, 못 봤고요. 그, <웃음> 이게 있으면 형님한테 전화가 와요, 이렇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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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천0 0마리가 넘었다고요? 살 빠졌죠? 빠졌다가 지금 좀 다시 좀 찌고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막좀 배고파서 막 먹었더니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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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야겠는데 뭔 소리지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제 스타일에다가 이제 형 색깔을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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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가 되게 단단하게 잡혀있는 느낌이라 근데 그, 그 춤은 그 어깨를 떠나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파요 무릎이 <웃음>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<웃음> 어, 저 되게 촬영하러 가서도 굉장히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지던 현장이었어요 내가 <웃음> 왜,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지? 심지어 그거 퍼미션트 때 찍은 장소랑 똑같거든요? 왜 어쩌다 이걸 찍고 있겠지?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되게 환, 그 현장 환경을 되게 형님이 잘 배려해주셔가지고 재밌었어요. 몸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? 어떤 운동을? 프랑스 웨이트 좀 하고 체력 콘서트 하기 직전에는 한달 한 정도 됐지. 체력 운동들도 좀 하고 그렇죠. 그거 있어요. 이, 이, 이 무슨 사이클이지. 아무튼 이게 뭐. 선풍이좀 돌아가는 그거 하세요. 진짜 너무 힘듭니다. 살도 잘 빠져요. 무대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시작 했던 거라 뭔가 하다 보면 이제 뭐 음방도 한번 나와주면 안 되겠니 하실 것같아고 근데 그 이제 제 스케줄상 안 되는 거였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나온 차, 데치타 나온 차랑 같은 차예요 같은 차가그랜저라고 하죠 그때 썼던 천지는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기종은 같아요. 밥, 아까 저 햄버거 먹었습니다, 햄버거.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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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10년째 지금 같이 옆에서 춤추고 있는데 심정은 한 며칠 동안 계속 나만 보면 야 내가 이러고 이제 막막 막 이러면서 들어와 이러면서 <웃음> 춤추면서 춤이 너무 상쾌하다고요? <웃음> 상쾌한 춤 <웃음> 귀걸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Q&A 인스타그램, 전국이처럼할수 있냐는 게 그건가? 막뭐 물어보세요 그런 거 근데 진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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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 대때 나올 때 반... 되게 되게 엄청 모니터 많이 해줬어요 그냥 나오자마자 봐주고 그리고 그때 그때도 제가 막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촬영 중이었는데 뭐나뭐 뭐 찍고 있을 때 보고 이야기해 주고 그랬어 근데 나는 내가 나는 뮤비를 못 보겠더라고 아니, 이렇게... 이렇게... 대치다 드도 그랬고 잘못 봐요 제가 나온 거 <웃음> 연기 잘하던데요 그래요, 사람들이 그 연기... 이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, 주변에서 대치타트도 그렇고 저랑 호비랑 언제 라이브 아니 그 화개장터? 오늘 때 언제 하냐? <웃음> 아무튼 뭐 대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나온 지 얼마나 됐지? 아무튼 네 이번 주시라면 이야기를 못할것 같아가지고 춤 연습 아, 그렇게 길게는 아... 안 했었고 한한한 한, 한.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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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튼 여러분들 뭐 대대 뭐 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그리고 네, 그 너무 잘 봤다, 잘 들었다 이렇게 주변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온 거고. 네. 대대는 그렇습니다. 그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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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되게 좋아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댓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덧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, 여러분들 지금 한국은 밤이 드셔가지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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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또 들을 만한 뭔가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? 자기 전에 대때 너무 하다고요? 자기 10분 전에 들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들 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어,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